손싹이 돋아나는 이 좋은 봄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영 85년도 신입생 입학식 빛나리 남녀 중학교회 <목소리> 네, 본인은 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우리 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에이, 우리 빛나리 중학교는 이름 그대로 나는 전통과 함께 퍽퍽퍽 여기저기 <웃음> 입은 <입을> 통탈 <웃음>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봐 교장선생님! 쌤! 쌤 제가 누굽니까? 선도부장으로서북장 지적 도맞더니 너만 맞았냐? 눈 있으면 내눈좀 봐! 내눈좀 보라고! <웃음> 저것 보세요 끝까지 찍어 너야? 잘했어요! <웃음> 그래 넌몇 학년 몇 반인고? 오늘 처음 입학한 학생인데 늦잠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어+ 이 1학년이... 아, 아, 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생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없었던 일로 어+ 요 오케이! 좋았 어+ 널기 어+ 해두겠 어+ 그 이름을 대 어+ <웃음> <웃음> 아 이거 꽤나 거친 학생이 입학을 했군…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인데 이런 학생 있으면 곤란하죠… 어쨌든 학급 현상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보자… 담임을 맡아줄 선생님 계시면 지원해보세요! 저는 체질성 그런 학생은 좀… 맞고 싶어도 우리 반은 빌린 자리가 없었어 아이고… 갑자기 배가… 아… 에이, 아! 오늘 날씨가 어떤가… <웃음> 어, 어. 제가 그 학생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웃음> 어? <웃음> <웃음> 퇴근 누구시오? 잡상인 출입 금지요! 안사요 나가 주세요. <뭐람> 예, 전 1학년 3반 담임으로 새로 부임하게 된 체육 교사 홍두깨라고 합니다. <뭐람> 뭐라고? 선생님이라고? 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말은 말다 하는 게세상 여기가 1학년 3반 맞는가? 아저씨, 야 혹시 굿팡말이 뒷광고 아니, 광고 아니. 안 품지. 이 녀석들아 정신 차려!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 담임이 될 사람이다. 내 이름은 홍두깨. 너희는 25세, 총각, 전공 재육. 어떻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열중 차려! 눈 가다, <이름이> <Staat> 이 삼아. 기만 뜨고 내네 얘길 똑똑해들라. 원래는 권투선수였는데 남 때려주는 일이 하도 지겨워서 직업을 바꿨다 두번 다시 그 과거를 돌이키고 싶진 않지만 의심나는 놈들이 있으면 나와봐라 시범을 볼 테니까 <웃음> 좋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모양이지 쟤가 우리 반으로 온 거야? 공기부터 싸늘한 게 헤큰 든것 같다 선도 부작은 맥 없이 강한실력이야 <웃음> 이놈 네가 어? 무슨 스타라도 된줄 아냐? 저기 빈자리 치... 찾아가서 앉아 <웃음> <놀라> 으, 으, 아! 아, 하필이면으 자, 그럼 지금부터 출석을 불러보겠다. 오동동 배소찬, 허연식! 어? 자. 뭐야, 뭐야? 아. 먹고 싶니? 응. 먹고 싶으면 아직 먹어. <놀라> 정읍해 으잇! 택! 뭐? 뭐? 동공 지진 쿵! 터봐 쿵쿵 아 말이야! 아하아하아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으아! 이 녀석들! 첫날부터 싸움질이냐? 이홍독끼한테는 아림도 없다! 운동장 두 바퀴 돌아! 선착순이니까 늦는 놈은 추가로 두 바퀴 더돈다 달리기 선착순에서까지 너한테 줄순 없지! 나 먼저 간다리! 수고해라! 아이츠. 너 거기 앉아! 갈더리. 이제 반 바퀴 남았다! 오, 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숨차! 한참이나 떨어져 있군 내가 이겼다 약벌이야 네가 졌지 별것도 아닌게 사나이 앞에서 깨불고 있어 앞으로는 내 앞에서 깨불지 마라 어? 알았지 이 땅꼬마 못생기네 뭐 땅꼬마 속 시원하다 그 땅삐지 주먹 물음표? <웃음> 빠르다! 저, 조그만 학생이 저, 저, 저런 스피드를 내다니! 아, 느낌의 물음표! 띠용! 가만! 저 정도면 11,000원 될것 같다! 아, 이거 우연차게 진주 하나를 건져 올리겠는데! 어? 어? 어디서 기차가 오나? 습.. 오! 아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이, 이럴 수가! 악발이라 불리는 소녀 부릅뜬 두 눈과 굳게 당림 작은 키 작은 몸으로 무서운 스피드를 내는 소녀 그러나 그 뒷모습은 언제나 쓸쓸한. 그 아이의 이름은 하니. <웃음> 다음이 모다라 모다라 모다라. 아이참백1십3 만이 1백4십 만이 참백지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중얼 정말 아, 아, 집에 다왔다집 앞까지는 정2 1 아, 아, 아, 7 5 걸음. 말 정말 정7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가말 정말 정말 정5에다가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표, 느낌표... 잘못해진 그 자... 아저씨 스타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요? 아, 예. 이게 너희 집이냐? 이 집은 팔렸어! 우리가 새집 응? 주인이란 말이야! 왕깜 놀! 새집 주인! 이거 빨리 치우지 아, 못해요! 무단 아, 침입대로 아, 그 경찰에 고발할 거야! 그 아니야! 어, 느낌표... 저요 자거 왜? 뚜각 도각 뚜깍도깍 너를 돌봐주던 유모할머니도 돌아가신 지금 너 혼자 이큰 집에 남겨둘 수 없어서 내가 집을 팔았단다 치! 돌아가신 우리 엄마의 손대가 남은 이 집을 누가 마음대로 팔라고 했어요! 한의 14세 화가 많은 편 우리 아빠가 그러라고 시키던가요? 물론 외국에 계신 한의 너의 아빠의 부탁도 있었지만 어린니가 혼자 지내는 게 걱정이 돼서 이 말은 진심이란다 내 아파트로 들어와서 함께 살자꾸나, 응? 네가 하는 일에 착각하지 않을게... 그냥... 같이만 있어주렴... 내 앞에서 우리 엄마가 될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같이 엄마가 될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아니... 네가 언제 우리 어른들을... 아니, 나를 이해해 주겠니... 참, 내 집, 내집 어디 있어요? 뒤적뒤적, 뒤적뒤적 뒤적. 어디 간 거야? 어, 어? 어? 아직직은엄품품에은석석 c h 나이. 금방이라도 눈물 펑펑 펑쏟아 e 것 같은 아이. 악 e r 라고 a c h 는 r 이그 이름은 한 입학한 신입생들 정신 상태가 틀렸다틀렸다 너희는 이제 꽃줄를쳐드냐 아니라고 빛나는 빛나이 중학교를 빛날 빛나는 중학댕이란 말이지 알겠지아 어, 어, 어, 그래. 어, 그래 아 됐어 어어아 됐어 좋았어 모두 다 그런 뜻으로다가 정신 통일 됐어 를복됐한다 정신 통일 정신, 정신. 정신. 여기가 무슨 편의점인 줄알아 도대체 너 정체가 뭐야나 지각 아냐? 아직 20분이나 남았다고 생 사람 잡지 말란 말이야! 아! 다, 나 음... 참아 정말 정말 어이 답답해! 아 답답해!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아하! 이거 이거! <웃음> 아침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려고 음, 그럼 수고해! 너 진짜로 나 뭐, 뭐, 무사할래? 응? 나 썬더보! 오 빵풍이야! 파바방! 바! 쯔! 쯔! 쯔! 거슬로마파 한이 14세 뒷박상패 <목소리> <디바스는 목소리> 속에서 불을 불을 매우 풀란 미자 <목소리> 찌르르 찌 <찌르르 목소리> <찌르르 목소리> 야, 야, 야, 뭐, 뭘 야. 아보 야. 어 어? 야. 정말 한번 오, 오, 오, 싶냐?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분노…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분노 레벨 야. 분노